안녕하세요 마리맘 마리맘입니다 목소리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다육이 냉에 입히고 뭐 잘랐다고 지죽은 듯 살고 있습니다 3개월? 3개월이 아니죠? 3개월이 훨씬 넘었는데 음, 그때 너무 다육이 때문에 지쳤나 봅니다. 음, 다육이들이 그 냉해를 입었다가 다시 새로 나온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이렇게 기다렸던 애들도 꽤 많은데요. 요즘 이게 옥상에 있는 애들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서 보는데 이상하게 물반응이 없고 입장은 살아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뽑아보면 뿌리가 다 고사 됐더라고요 입장까지는 얼 냉이가 풀렸는데 뿌리는 다 얼어서 마트리 가서 음 요새 한번씩 갈때마다 여러개도 못하고 한 두개정도 이렇게 확인해보고 또이 뿌리가 고사된거는 아예 잘라서 입장으로 입꼬지 해놓고 이러고 오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옥상이 바람이 너무 잘 통해서 일주일에 한번 가면 은막 물들이 바짝 말라 있어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멀쩡했다가 저렇게 이상해져서 뜯다 보면 뿌리가 고사되어 있더라고요. 다육이들이 속임수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로. 웃기지도 않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겨울에 새로 받아서 식재해 놓은 새 아가들도 같이 섞여는 있는데, 이런 아들, 이런 애들은 새로 받은 애들이에요. 벌써 때깔이 다르죠? <웃음> 어, 그리고 또 집에 혹시라도 가서 화상이 불까봐 못 내보낸 새 아가들 집에 있는데, 그래도 며칠씩 바깥 바람 센 다음에 옥상에다 내다 놓고, 제가 요즘은 분갈이도 잘 못하고,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함부로 막 들고 옮기는 것도 잘 못해서 남의 편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지금 그냥 다 바라만 보고 있답니다. 잘 커주기만을 기다리고요. 제가 다시 또 박박박 부지런 부지런 떨면서 식재도 어, 하고 막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막 예쁘게 다듬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 저, 다 해저녁 때한번 가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 꼭 밤되고 밤에 찍어 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런 애들은 뭐 허나가들은 아니고요. 그 입꼬지한 애들이라서 지금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올가을 정도면 다시 이뻐지겠죠 음, 그렇게 를 엄청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쇼츠만 하고 긴 영상을 못 찍었는데 저번 날 하루 밤에 부랴부랴 데려다 달라고 해서 갔다 가서 영상 찍고 이 아이는 부캐랍니다 부캐 물들면 엄청 예쁜거 아시죠 천대전성. 음. 저 아이, 북해야, 아, 좀 비켜봐. 응? 비키기 싫다고? 아이고. 그래, 너 더, 좀더 봐줄게. 근데 정말, 낮에 가서 보면 훨씬 색감이 이뻐요. 근데, 야광이래서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아유, 좀 못난이들. 뭐 어쩌겠어요. 엄청 큰 <웃음> 창들도요. 뿌리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떼다 보면 진짜 조그만 가운데 <웃음> 가운데 대목만 남은 게 있어요. 테슬라도 이거 엄청 자고 많이 달아 예쁜 건데 겨우겨우 살아났고 이 아이들은 이제 어, 새로운 아이들인데 새로운 지꽤 됐는데 꽤 됐는데 아직 물을 여러 번 줬는데 물반응이 없네요. 근데 그렇다고 뭐 저면을 하루 해 놓고 그딴 날 다시 갈 수도 없어요. 어,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의욕을 잃었나 봐요. 냉해로한번 와장창 잃고 난 후에 <웃음> 사람이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면 <웃음> 다 그런 실증도 날때 있고 그러겠죠 뭐. 요즘 약간 그런 다육이 키우는 다태기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본답니다. 꽃이 너무 좋아진 요즘이에요. 꽃이 좋아요, 꽃이. 다육이 화분이 너무 제가 이렇게 무겁다고 느낀 게 요즘처럼 그렇게 무겁게 느껴져 본 적이 없어요. 다육이 화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들도 많은데 손으로 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서 너무 그게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꽃, 꽃보는 게더 재미가 지금 생겼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아마 더 편할 거예요. 제가 자주 만지작거리거든요, 솔직히. 만지작거려서 죽여놓고, 만지작거려서 상처 내놓고 이랬는데, 그냥 저렇게 놔두고, 한 번씩 가서 물주고, 또그 물에 희석해서 소독도 하고, 지내는 너무 편할 거예요, 지금. 온실 속에 있는데, 문다 열어놓고 통풍도 잘 되고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이 동네랍니다. 그래서 여기 온실 안에요. 꽃을 갖다 놓으면 피지를 않아요. 낮에는 막 온실이 문을 열어놔도 30도가 넘는데 밤에 온도차가 너무 심하게 뚝 떨어져가지고 뭐 10도도 안되게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꽃은 못피더라고요 그냥 잎사귀만 무성해지더라고 <웃음> 그래도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나무가지가 짱짱해지면 나중에 더또 예쁜 꽃을 보여주리라 믿고 또 그쪽에다 갖다 놓은 애들도 있답니다 일단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들어서 조금 더 여기에서 익숙해지는 애들은 남편한테 부탁해서 밖으로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아직은 봄비가 오면 한 번씩은 맞아야 되는데 봄비도 한 번도 못 맞았어요. 비도 안 오고 너무 가물어가지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비좀 주세요. 비좀 흠뻑 들이마실 수 있는 비좀 주세요. 제가 진짜로 많은 게 서툴러져가지고요. 맨날 쇼츠만 하다보니까 <웃음> 영상도 세일로 찍었지, 뭐예요? 요 아이는 정말 기특하게 쪼꼬미가 겨울 잘 났다 했는데, 아, 진짜 반응 없길래 뿌리 이렇게 했더니,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이런 상태예요. 냉에서 살아났다는 애들은 다 이런 상태. 그래서 입장 띄고, 아주 끝까지 팔수 있는 데는 다 소독해서 파고, 뿌리 내리라고 다른 화분에 다 옮겨놓고, 빈화분들은 여전히 쌓여가고 있답니다. 아이고, 화분 장사를 나가야 할 판이에요. <웃음> 화분 정리도 지금 제대로 안되고 흙 털어낸 애들도 많지만 흙, 화분에 흙이 그대로 담아있는 애들도 너무 많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일이 진전이 안될까요? 정말 답답하지요? 쟤도 너무 답답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편안히 쉬세요.